과음 이후 실족하여 계단 추락으로 목이 꺾여 급성기도 폐쇄로 지식사, 즉최이성 지식사하였다면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감원 제2012-35호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의원의 판단 쟁점 계단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피보험자는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리 재해사망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성이란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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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주점 업주의 진술 기록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술에 취해 계단에서 비틀거리며 혼자 서 있는 것을 보았고 주점으로 들어간 후쿵 소리가 나서 다시 나갔더니 피보험자가 계단에서 떨어져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오발적으로 추락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구급활동일지 및 구급대원의 진술에 의하면 목이 아래로 완전히 꺾여있어 호흡이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비정상적인 자세였으며 이미 얼굴은 검은 피부를 보였고 무호흡, 무맥박, 무의식 상태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질식에 의해 허혈성 뇌손상이 발생하였고 결국 폐렴 및 폐혈증에 의하여 다발성 장기 부전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소견서에도 저산소성, 뇌손상, 심세세동, 심정지, 혼수, 질식이 명시되어 있으며 외인성으로 인한 심장급사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보험자가 계단에서 떨어져 호흡이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로 목이 완전히 꺾여 질식이 발생하였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비보험자가 외부적 요인에 의해 호흡을 할수 없어 질식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분쟁조정 전문위원회에서도 사고에 의하여 특이한 자세를 취하게 되고 그 결과 자세의 원상복귀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자세가 질식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체위성 질식 또는 자세성 질식이라고 하는데 이는 피보험자의 얼굴을 상체의 앞부분이 누르고 있을 정도로 목이 아래로 완전히 꺾여 급성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이 일어나 산소 공급이 상당기간 중단되어 회복되지 않은 뇌 손상을 입었고 결국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망인은 생전에 심장질환 등 질병이 없었으므로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